아니 시작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붙잡더라고요 아직 이거 시작 안했죠 이러면서 방송 경기로 잡고 싶다 해갖고 둘이 이제 멈추고 네 시작을 했는데 아니 시작부터 무한 맵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 진짜 진짜 고민했거든요 진짜 기가스 고를까말까 고민했어요 저 평소 같으면 진짜 그 뭐야 별 생각 없이 그냥 카자를 막고르는 편인데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봐 방금 안 닫는 거 보셨죠 이거 진짜 기가스를 안한 제가 후회됩니다 좀 와... 앞으로 이제 대회 때 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웃음> 아, 나 이게 방송경기가 아닐 줄 알고 진짜 기가 살려고 맘먹고 있었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랭에나봤는데 이건 뭐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야이이이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진짜 뒤로만 쭉쭉쭉 빠지고 이제 받아먹는 철거만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회 때도 무한맵이다 보니까 이게 뭐 대시 웨이브 좌전 대시 웨이브 좌전 없는게 없는거에요 저봐요저 저것도 웨이브 뻥발로 이제 다간건데 저것도 피해지고 와 됐다 바으나 처음부터 이제 무한맵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기가 거야. 이게 일반 캐릭터면은 가두 당할 거리거든요. 시 무한맵에 킹급 에디. 타 크리드, で 저 저기 인간 헬리콥터도 피아가 와서 카제가 들켜할 수 있는 게 없죠. 5대5 상황은 제가 우선이었는데 저분이 극기상을 해가지고 저때 총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できてる感じしますね。だが、このゲ 이 의외 또その風人権に対してもうピタで狙ってれば 아, 끝난 건데 의이 에리 데 거라 아風結構기쓰이 띠는 나리 ます 우아 아 유저 제주 출신 거 같아요 저 봤던 미는 쪽에서 냈네 어세기리 콤보 데는 선은 완벽이나 플레이 ですね아봐 모른 소니 저기 뭐야 저도 아, 왜 나왔는지 몰라서 아, 내가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건지 맵을 좁은 맵으로 골랐습니다. 이미 해설자분들도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일본어 저기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무한맵이라서 확실히 뭐 에디는 무조건 피해 가면서 하는 절권을 할 거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렇게 플레이 하는데 너무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뒤로 가는 걸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벽이 왔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열리는 아 느낌이어요가 아 여기 생긴가좀 안심이 되더라고요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판 慶王になるということで見ね非常に大きなこれはこれあかんとこれあかんと言ったいですねこの数扱い本性を表しましたねこれもう奈落いかんといかんとそうですねうんうんこれはじゃああのちょ空気は空気スニーカーじゃないぜまたゆっ地獄門抜けているうんこれやってるスマッシュ一で空中なのでエステマ人権で慶王してるんだけどでくいおお怒りもバチバチですねこれ<笑><笑> 메캠 마시노 마무리하다니. 나락 기술적인 이스가 <웃음> 아, 와. 계속 안 안타가 이제 한번안떴다요 와. 놀랬어요저 때. 아는 저거 뛰어요임는샤미 샤미마치 미 에디 유자가 저 기술 진짜 안 쓰거든요. 저도 놀랬어요 기운 품내가 실패했다.というダメージではないこのヘリ. 確かにパ 이마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이이 카즈야 페이스로막 가는 게좀 느껴지죠. 나락이 있대. 올해는 이 위치에 갑이 가 있습니다. 역시 이 나락과가 생명선となる 카즈야 いこれがね、決められればどっちかっていうとそのですよね。에데 형님. 무언맵을 골랐죠. 이게 이카리 이 오히려 초반 타이크 리드를 들이たい 。うん。 아, 아, 이 아, 에디, 푸니, 네. 잡히나, 아, 이, 아, 이 아, 요캐릭터 아, 법으로 아, 금지시켜야 아, 돼 무한맵이거 따라갈 <웃음> 수가 없는 데언 네. 여기도 억가가 몇개 나와요 이렇게 닿는 거리 같은데 안다이고 피해질, 아, 피해질 때 여기도 억가가 아, 좀 많이 나와요 아, 아 미스, 미스. 기은데요매 갑자기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하더라고요. 막막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고. 요신생이네래또 날먹 을라 했죠 저거. 저도 에디 좀 그래도 꽤 했잖아요. 저 패턴 저도 간간히 쓰는데. 저것의시도저기 뭐야. 손 하단 저거를 손나락을 일부러 대시에서 썼어요. 근데도 안 나이더라고 저기. 어け 상당히 낮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데1고 근데 저1놓치친것도 방금 제 잘못 이고 그리고 를 어, 네. 놓친 것도 제 잘못. あれ弱扱 어, 네. 야. 방금 해설분이 뭐라 하셨냐면 3초 할때 원래 끌풍하면 은좀 안전하게 하는데 1 데미지 차이 나니까 근데 저기 이카린 1 데미지로 더 주려고 일부러 대초하다가 기용권이 나간거 같다고 저렇게까지 이제 해설하는 분들도 이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비시기리토0에대해서계단0 0 0してる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가0 0니0이0 0 0 0가0 0 0 0 0 0 0가0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 0가 これで体力リードアミネ。何ので攻めてくるだろう。え、そって色がないか。あ、手首が痛くて、ちょっと 1本添えよ。ちょっといや、またも巻き込んでいく。だからファイかね。超強力ですけど、コンボダメージはこれぐらいです。実はそんなにそんなには減ってないんだけど。とにかく技が優秀ですよね。軸をずらしながら相手を巻き込みつつ、ま、ずれるんでし取りづらいああ、分かった。は特にそうですね。風拳がなかなかちょっと軸ずれて当たらないんで。いや。 방금도 앉았다, 이러면. 왜러다한번 설걸요, 제가? 아유, 바라파, 이래가지고. 안 가, 이러고. 아니, 피 많은데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생각 들고. 에이, 안 가. <웃음> 근데 갑자기 멈추자마자 저걸로 슬라로 막 바로 다가오는 거야, 막.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레오사고. 아, 빅사리. 아깝다. ここは長い 계단데, 取ったのは 미네.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 기까지 모으고. 응. 요번 대회는 제가 너무 멍청해졌어요.